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요즘 유튜브에서 요 스패출러랑 트위저 활용한 메이크업들이 정말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초보자의 입장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툴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메이크업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요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패출러랑 트위저 사용법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파운데이션 바르는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손으로 그냥 펴바르는 경우 이런 퍼프를 활용하는 경우 아니면 이런 브러쉬 그리고 이렇게 스패출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장점이 다 달라요. 손으로 바르는 거는 체온 때문에 잘 펴바를 수 있고요. 이런 퍼프 같은 경우는 좀 넓은 면적에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밀착력 있게 올릴 수 있고 이런 촘촘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런 모공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게 메워주고 그만큼 커버력도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고요. 이런 스패출러를 활용하면 다른 도구들보다 훨씬 얇고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올릴 수 있고 지속력도 좋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스패출러 사용하는 방법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스패출러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바르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쪽만 바르고 이쪽은 이렇게 비워놨는데 파운데이션 이 에뛰드 더블 레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 진짜 얇게 발리고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기획 세트로 브러쉬도 주고 파운데이션도 주고 이렇게 스패출러까지 주는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증정으로 같이 나오는 브러시도 비건데 인 엄청 퀄리티가 좋고 이렇게 되게 모가 촘촘해가지고 저는 브러시로 많이 올리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 스패출러 사용하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스패출러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바르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컬러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 라이트 바닐라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게 살짝 묽은 제형이라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손등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스패츌러를 이렇게 직각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손등을 칼로 썰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끝쪽에 균일하게 파운데이션이 올라가거든요. 좀 양이 많다 싶으면 은 손등에 한번더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이 피부 결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페츌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더 얇고 가볍게 밀착이 잘 되라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퍼프로 올린 양을 이렇게잘 펴발라주고 좀 커버가 덜 됐다 더 바르고 싶은 부위에는 이렇게 레이어드 하듯이 한겹더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방향은 코 안쪽에서 피부 바깥쪽으로 피부 결 따라 이렇게 발라주셔야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쁘고 깔끔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르는 거는 쉬워 하시는데 반대쪽을 바를 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반대쪽 바를 때 이쪽에 이렇게 묻혀졌다면 그 반대쪽은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렇게 묻히는 방향 쪽 있죠 당연히 이쪽에 조금 더 많이 묻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문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비스듬히 눕혀서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히 양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묻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커버가 더 필요한 부위에 살살 이렇게 얇게 올려주면 파운데이션을 여러 번 올려도 텁텁하거나 화장이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자연스럽게 양감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다크서클이나 이런 코 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옆면이 아니라 이 위쪽 있죠? 위쪽을 이렇게 똑같이 긁듯이 덜어준 다음에 이렇게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패출러는 초반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은내 손보다 훨씬 편하고 파운데이션 양도 줄이면서 밀착이 잘 되다 보니까 메이크업 지속력도 엄청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아까 그냥 대충 퍼프로 두드려 바른 것보다 훨씬 피부 표현도 좀 깔끔해지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이 트위저를 사용해서 이 가닥 속눈썹 만드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쪽이 가닥 속눈썹 표현을 한 거고 이쪽이 그냥 뷰러만 해둔 상태거든요. 인조 속눈썹을 따로 붙인 게 아닌데도 트위저랑 마스카라만 있어도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 가닥 속눈썹을 잘하려면 트위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엄청 꾸덕하지 않고 조금 묽고 잘 뭉치는 마스카라를 선택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이거를 보통 써주는데 이게 정말 제가 써본 마스카라 중에 가닥 속눈썹 표현하기 진짜 최고다. 진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마스카라거든요? 이 제품은 진짜 워낙 유명해가지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존 블랙 브라운 컬러에서 붉은기를 뺀 요런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추가가 됐는데 저는 가닥 속눈썹용으로는 블랙 컬러를 자주 쓰긴 합니다 일단 이게 왜 좋냐면 살짝 묽은 그런 제형이라서 되게 쉽게 잘 뭉치고 되게 가벼운 컬링인데 지속력이 엄청 좋아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지금 이렇게 기백세트로 트위저를 주는 구성으로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가닥 속눈썹 할때 피카소 트위저를 썼었는데 그게 이 부분이 되게 헐거워가지고 이렇게 똑 부러진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구성품으로 오는 얘로 갈아탔는데 진짜 제가 느꼈을 때는 완전 똑같고 심지어 조금 더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트위저 없으신 분들은 기백세트로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가닥 속눈썹 연출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일단 뷰러를 해주시고 마스카라를 이 뿌리부터 이렇게 비비듯이 속눈썹 전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데 되게 좀잘 뭉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막 떡지듯이 딱 고정돼가지고 1초만에 수정 불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여유를 가지고 이 앞부분부터 자기들끼리 미리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내가 잡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뿌리부터 톡톡톡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톡톡톡 이게 사실은 디테일이 중요한 작업이기보다는 이 속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감, 교통정리만 잘해줘도 멀리서 봤을 때는 어이 사람 속눈썹이 되게 인형 같다, 붙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대충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한번더 이렇게 묻혀줍니다. 보통 일반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이렇게 두세 번 뭉쳤을 때이 거미다리처럼 엄청 뭉치고 더러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이런 가닥 속눈썹 표현하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지저분했던 부분들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면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뭉쳐줍니다. 이거는 처음에 할 때가 진짜 어렵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속눈썹 붙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두세 번 반복을 해줍니다. 한 번에 집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뭉쳐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인조 속눈썹을 붙인 것처럼 이런 표현이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이 언더 마스카라가 진짜 안 되는 타입이고 숱도 진짜 없고 잘안 내려가는 타입이에요. 근데 얘가 언더 마스카라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뿌리부터 마찬가지로 잘 묻혀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톡톡톡 톡톡톡. 언더는 조금 이렇게 뽑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잘 뭉치거든요. 저처럼 숱이 없고 언더가 짧으신 분들은 이윗 속눈썹 해주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번 해줘야 모양이 잡히긴 해요 이렇게 하면 가닥 속눈썹 표현도 끝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스패출러 그리고 트위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게 좀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조금만 투자해도 되게 피부 표현이나 이런 래쉬 표현이 엄청 고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려우셨던 분들은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